안녕하세요. m d 용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 자동차 메이커는 전기차 보조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조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음, 전기차 메인배터리 전압 몇 볼트인지 아세요? 50%? 아니, 약 380볼트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용량은 10kWh가 넘어갑니다 이야. 야, 대형 파워뱅크 10대가 매립되어 있는 셈이에요 근데 전기차도 실내에서는 12V 전원을 씁니다 응. 어, 380V 응. 그래서 전기차에는 12V 보조배터리가 달려 있습니다 어, 용량은 요 정도 돼요 60A 정도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거 어떻게 충전해요? 시동하면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충전을 하죠 보조배터리를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이 없잖아 제너레이터도 없어요 네. 어떻게 충전하냐면 그 메인 배터리 있죠 네. 메인 배터리로 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해요 그러려면 아. 어떻게 해야 할까 아. 380V를 다운시켜 네. 그래서 충전을 합니다 네. 그, 그리고 언제 충전하냐면 보조배터리 뭐 시동 걸면 충전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조배터리 전압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을 시작해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충전을 멈추고 전기차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그 DC컨버터 있죠? 그거를 Low DC DC컨버터, LDC라고 부릅니다. LDC라는 단어는 전기차 차주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떨어질 때마다 LDC가 충전을 시킨다는 말은 이 배터리는? 메 배터리가 빵빵한 이상 무한 충전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에 전기차의 보조배터리죠 보조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메이커는 인버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 배터리로 쓸수 있는 최대 출력은 얼마일까요? 야 저도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그리고 뭐 2000W 이상 뺐어도 문제없다는 분들도 있고 <웃음> 그리고 1000W 이상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야, 그럼 한번 그걸 말씀드려볼게요. 그 전기차에서 뽑았을 수 있는 최대 출력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예, 충전기, LDC의 출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에는 대부분 1,500W급 LDC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뜯어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현대차 그 점검하는데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1,500W를 뺏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기차도 실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략 기본 2-300W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LDC에서 1500W 만들어 한 300W 정도 쓴다고 치면 실제로 뺏을 수 있는 건 1200W가 최고예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엉뚱한 소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LDC의 출력이 1500W, 이거 최대 출력 더해. 1500에다 뭘 더하냐면 60A 배터리가 낼수 있는 출력을 더해버려 그래서 2000W 이상 뺐어도 괜찮다는 라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보조배터리가 몇분 동안은 출력을 내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출력을 몇 분만 써도 이 납배터리는 전압이 떨어집니다. 전압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ldc 출력 가지고만 인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전기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의 최대출력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 한장 나갈 거예요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전선은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합니다 그 전기차 내부에 있는 전선 뭉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와이어링 하네스를 통해서 LDC가 요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충전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충전선에 플러스 배터리 쪽 단자를 보면 퓨즈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퓨즈 사진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 요 와이어링 하네스는 현대 전기포터에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고요 이 하네스에는 보시다시피 100A짜리 퓨즈가 충전 라인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전기 포터에서는 12V 100A 최대 1200W 이상 전기를 뺐으면 안됩니다. 전기 포터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근처에 그 퓨즈 박스가 있어요. 쉽게 퓨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배관0 전기 퓨즈를 단대는 우리가 몰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그 선을 통해서 배관0 이상을 뺏으면 어딘가 전기차에 문제가 생긴다는 근데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나 2000W까지 땡겨봤는데 퓨즈 안 나가던데? 아 지금 사진 속에 보고 계신 퓨즈는요. 최대 1.5배 150A죠. 그럼 1800W 정도 돼요. 1800와트에서도 약 600초 동안 견디는 퓨즈예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배터리가 보조배터리가 좀 전압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쏴주고 그리고 l d c 에서 쏴주고 잠깐 동안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쓰면 분명히 언젠가 탈이 납니다. 퓨즈도 자기 용량 초과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타들어가요. 그러면서 저항값이 올라가고 열은 더 많이 나고, 그 퓨즈만큼은 뺐으면 안 됩니다. 전기 포터에서 1200와트 이상으로 계속 전기를 뺐으면, 뭐, 어떤 이상이 생길까? 일단, 와이어링 하네스가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그, 다운 컨버터자 LDC. LDC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바로 망가지진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데미지를 입다가 언젠가는 망가질 수 있어요 와이어링 하네스는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다 뜯어가지고 전선을 교체해야 돼요 공임이 2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현대차 수리하는데 살짝 전화가 돼서 물어봤는데 그 현대 포터 LDC는 거의 뭐 200만원 후반 300만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부품값만요 공임은 안물어봤는 공임도 추가 되겠죠. 자, 제가 직접 와이어링 하네스를 확인한 차는 현대 포터 한 대예요. 뭐 니로도 있고 볼트도 있고 다른 뭐 테슬라도 있겠죠. 다른 전기차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차들에는 과연 와이어링 하네스에 메단 페어짜리 퓨즈가 달려 있을까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 중에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그 배터리 근처에서 그 자동차 안쪽으로 가는 선에 퓨즈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그 퓨즈 박스를 열어서 용량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내 차는 어떤 건데 차종과 매 단표의 퓨즈가 달려 있더라를 적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전기차의 보조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해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기차 메이커는 인버터 사용을 금지합니다 만약에 전기차에서 인버터 사용하다가 뭐가 고장이 났다 그런데 아직 a s 기간 안쪽이다 그러면 인버터 띄고 가세요 인버터 썼다는 말 하지 마세요 <웃음> 아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가서 그러세요 <웃음> 왜 고장났는지 몰라요. 예. <웃음> 시침이 네, 뚝대셔야 돼요. 만약에 인버터 쓰다가 고장났다고 하면 아마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 금지하거든요. 그래도 전기 차가지고 어디 놀러 다닌다. 그이 인버터를 쓰고 싶은 유혹을 견딜 수는 없어. 내가 보기엔. 전기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 네. 오늘도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댓글로 꼭 차종과 그리고 와이어링 하넷에 달려있는 퓨즈의 용량을 적어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